2023년 1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매거진 오늘 김예인입니다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는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리면서 고향을 찾으셨던 분들의 귀경길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죠 날은 춥고 길은 미끄럽고 하늘길과 백길은 다 막히고 일상복귀가 늦어져 짜증이 눈보라처럼 밀려들지만요.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이 훈훈한 고향의 인심과 그간 못다했던 정을 아낌없이 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또 하늘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리라 믿고요. 오늘 라디오 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소식으로 KBS 진주 방송국 노민주 리포터 연결해서 문화재로 보는 패전의 역사 병자호란 전시회 소식 들어보고요. 문화가 전책에서는 화제의 개봉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과간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명곡 작은 음악회에서 만나보고요. 지방시대에서는 진도 소식 준비됐습니다. <목소리>